안녕하세요. 하이. 자, 50분 오셨다고 할 거예요. 네. 본인의 솔직한 답변. 제 매력은 또한 솔직함이죠.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름은? 전. 연. 주. 생일은? 1999년생 11월 15일 토끼띠고요. 저는 20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오형은? 서울. 대치동. 현액형. 성격 좋다는 오형입니다. 키는? 170.4. 몸무게는? 50 안팎이에요? 남이 부르는데 별명은? 전연아 <웃음> 그 별명의 그 뜻은? 인년 전연이라고 부릅니다 전연주라서 그래서 저 멀리서 전연아 그러면 이제 제가 알아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원하는 렐루? 제 이름 좋아해서 그냥 연주가 좋습니다 R사이즈? 240 취미는? 일단 모든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자취를 시작해서 인테리어에 급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옷에 쏟는 관심을 인테리어 쪽으로 옮겼어요 내가 생각하는 장점은?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이성적인 모습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? 내가 생각하는 단점은?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일을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좀 무리가 갈 정도로 잠을 안 자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은? 골프 좋아하는 음식은 누룽지 좋아하는 계절은? 얇은 티셔츠에 자켓 딱 걸칠 수 있는 가을 좋아하는 색깔? 검정색 딱그 사람의 세련되고 뭔가 시크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브랜드는? 요즘 진짜 꽂힌 브랜드가 있는데 시몬 로샤입니다 오간자 원단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뭐 이미지 첨부해주세요.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좋아하는 노래는? 요즘 트로이 시반의 블루라는 노래에 빠져있습니다. 좋아하는 가수는? 블랙핑크 좋아하는 노래는? 제니 좋아하는 책 뉴스레터 같은 거를 구독해서 메일로 읽는 편이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보그 잡지? 잡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? 신서유기 좋아하는 영화 어바웃 타임 잘하는 노리는 딱딱 아, 골분 닫았어요. 잘안 돼가지고 떡국, <웃음> <웃음> 김치볶음밥이랑 파스타 종류는 다 자신 있습니다.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? 향에 관련된 거 좋아해요. 향수뿐만이 아니라 뭐 인센스, 바디 스프레이, 룸 스프레이 이런 향 종류들 옷 사이즈는? 오오 제일 좋아하는 액세서리는? 귀걸이 자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은? 요즘 계획형 인간이 됐거든요. 다음 날 일어나서 밥을 어떻게 먹고 수업 시간을 하면서 내 차례가 아닐 때는 이 과제를 하고 이렇게 그냥 계획을 세워놓고 자야 돼요. 아니면 하루가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. 항상 들고 다니는 물건은 보조 배터리. 모두가 제게 보조 배터리를 빌립니다. 물까지요? 빠뜨는 사람은 저요. <웃음> 어, 에반가? 아닌가? 나도. 정비하는 사람은 제니요. 본인의 정하우면 바뀌었어요 원래 후회하지 말자였거든요 근데 후회는 선택하고 행동 잘하면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공백이에요 새로 찾는 중 어릴 적 꿈은? 제가 어릴 때 10년 동안 바이올린을 전공했었는데 그때도 꿈이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n 로 가보고 싶은 곳은? 뉴욕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여행 갔다 왔는데 새로운 문화들과 그냥 같이 어울리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o r k New York, 뉴욕 되게 좋아할 n 같다 York, New York, New York, New y o 는 k New York, n 고싶 y o r 은 New York, New y o 아 아니 e w York, 0 e 억 York, New 첫 o 은몇 살이었어? 비밀 제 매력은 또한솔직함이죠 비밀 맞네요. 비밀 없어요. 사기업은 사람 수. <웃음> 는 비밀. 비밀. <웃음> 이상형 나보다 배울 점 많은 사람. 가장 하고 싶은 데이트는? 비행기 10시간 타고 갈수 있는 여행지 같이 떠나기. 결혼에 대한 환상은? 같은 곳에서 좋아하는 공간 만들면서 그냥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. 말버릇은? 조금, 더욱, 굉장히도 있고요 좀 쓸데없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, 이렇게 <웃음> 더울을 볼때 드는 생각 피부가 좀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요즘 가장 큰 행복은? 제가 시간을 너무 효율적으로 요즘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좋아하는 거 배우면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비 오는 날 가장 하고 싶은 것은? 비 오는 날 장화 긴거 신고 좋아하는 노래 크게 틀고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신의 봄을 읽는? 나 <웃음> 최근에 가장 갖고 싶은 거내집 100억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거집 사야죠 <웃음>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전 사실 고민 잘안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있다면 피부 좋아지고 싶다 이 정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여러분들께 저를 조금 더 가깝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딱 찍게 돼서 너무 좋은 거 같고요 아직 저는 숨겨진 게더 많으니까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조금